잘 못들었어 아저또 시작이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별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눈매 메이크업을 해볼거예요 아이 메이크업을 가지고 할거기 때문에 눈만 출연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평상시에 하는 고양이 눈매 메이크업 강아지 눈매 메이크업을 완성을 해볼건데요 여기는 고양이 눈매 메이크업을 해보고 여기는 강아지 눈매 메이크업을 해서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음영을 먼저 깔기 시작할게요. 눈두덩 이 위에 살짝 올려주세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힘을 좀씩 풀어주시는 거예요. 뒤쪽으로 가시면서 힘을 좀 풀어주시면서 이렇게 넓게 펴서 올려주세요. 에뛰드하우스 트리블러썸이색상을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해줄게요. 여기는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을 줘야 되니까 오지마 벚꽃엔딩 색상을 이용해서 눈두덩이 가운데 부분만 살짝 포인트를 해서 그려주고요. 아련한 로즈 필터를 사용해서 눈두덩이를 채워주세요. 자, 여기는 핑크색, 여기는 브라운색 계열의 끝장으로 칠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눈꼬리를 완성을 하는 거겠죠. 눈매라는 거는 강아지는 살짝 눈꼬리가 처져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순해보이는 느낌이잖아요. 웃었을 때 나는 여기 라인 보이시죠? 여기 라인을 따라서 그려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눈웃음이 있진 않지만 이렇게, 이렇게 웃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라인이 생겨요. 여기를 따라서, 여기 방금 전에 생겼죠? 가위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너무나 쉽게 고양이 눈매를 완성했죠? 그리고 강아지 눈매 메이크업은 이렇게 웃었을 때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게 아니라 그 선을 따라서 그냥 여기 살짝 내려주시면 돼요. 자 여기. 그리고 너무 점막 부분을 다채우시면 답답한 느낌이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썹이, 속눈썹이 난 부분만 좀 채워진다라는 느낌? 너무 다 칠해주지 마시고요. 요 정도로 메꾸 주면 됩니다. 아까 라인 그렸던 부분 아래부분만 살짝 채워서 그려주면 돼요. 자 보시면 확실하게 다르죠? 여기는 살짝 올라가서 조금 시크한 느낌을 주고 여기는 되게 온화한 느낌을 주는 그런 메이크업.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여기 음영 부분만 살짝 스머징해서 그려주시고 아래 부분은 그 남은 잔량만 이용해서 조금 채우시는 느낌만 주세요 정말, 어? 안그렸네? 이 정도 느낌만 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서 그리시더라도 이 뒷부분은 면봉으로 살짝 지워주시면 됩니다. 글리터를 사용해서 언더 부분만 살짝 눈물 효과를 주시면 돼요. 음영으로 쓰일 수 있을 만한 아이섀도우나 글리터를 이용해서 살짝 소량만 언더 부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요쪽이랑 요쪽이랑 비교했을 때 보면 요쪽 눈이 조금 더 커보이죠 전체 점막을 다 메꿔주신다는 생각보다 아까처럼 살짝살짝 여기 부분 살짝살짝 세워준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다 그려주시면 오히려 눈이 조금 더 작아 보일 수가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조금 더 눈이 커 보이면서 동그래보이면서 동안 효과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아지 눈매 메이크업 완성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